단순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음. 근데 핵심은 다 쓰셔요 그러니까요 응. 합창단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가 코를 골면 관악기를 불거나 헝악을 배우면 이쪽 인후구의 근육이 강화되어서 음, 음. 어, 코구리가 덜하다고 하는데 음.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근육이 좀 약해져서 생긴 사람들한테는 가 있지만 저희들도 보면 성악가나 권악기 연주자들이 가끔 오세요. 음. 그래서 구강 구조가 지난번에도 어, 성악가 어, 왔었잖아요. 이게 음. 그렇게 생긴 분들은 음. 뭐 아무리 해도 안 돼요. 음. 어, 똑같은 조건이라면 좀 낫겠지만 음. 구조의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. 아침에 개운하고 상쾌하고 가볍게 일어났을 때 행복감은 사실 어느 것보다도 바꿀 수 없어요. 근데 그행복감을 비교가 안 돼요.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서 개운한 아주 아, 그 아침에 개운한 때 기분이. 예. <웃음> 야 진짜. 오늘 하루 뭔가 음.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뭐 그런 상쾌함을 느끼면서 아침을 시작해야지 음. 아아 겨우 일어나고 아후 아후 그고예그 고객 중에 한분 아침에 시계가 6개인가 있대나 5분마다 올려야 되는데요 그것도 멀리 놔던데 그렇게 그래 그 이제 끌어 일어나는 이제 일어나는 동안에 근 30분에서 1시간 걸린대 힘들어 그리고 침대에서 나와서 소파에 가서 앉아서 1시간을 쎄면 돼요. 정신이 나야 되니까. 아. 몸이 회복이 안 돼서. 그러니까 산소 부족으로 저산소 상태에서 밤새 빠져 있었던 거죠. 음, 음. 근데 그런 사람이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하니 이 얼마나 매직이냐. 그럼요. 그럼. 이런 매직이 없어. 맞아요. 음. 이건 마술이 아니고 이건 정말 대박인 거예요. 마술이 아니고 마술이야. <웃음> 이게 속임수가 아니란 거죠. <웃음> 맞아요. 아침에 네. 행복해졌어요. 목소리가 맑아졌어요. 어. 그러니까 밤새 아니 얼마나 이 성대가 피곤하겠어요 노래할 때도 다다다다 떨리는 건데 밤새 바바바바바 막 어, 떨어졌으니 밤새 막 목청껏 노래를 한거마찬가지 어. <웃음> 목소리가 안 좋죠. 아 어, 맞아요. 근데 편안하게 자이가 그랬고 피로감도 없어요. 이늘 깊은 잠을 못 자니까 늘 피로감이 쌓여갖고 네. 누적돼서 그냥 늘 나름 피곤한 사람이데 그러면 음. 인생이 짜증나요. 하는 일도 안 되고, 안 되고. 의욕도 네. 없고.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네 수면을 바꾸자. 네. 자 눌러야 된다.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요기, 여기 요기. 여기를 눌러 주세요. 눌라 눌라 눌라. 잘한다.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오일에2 <목소리> <목소리> 감사합니다